네 여러분 저는 노바독사의 보컬 빈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저희 멤버들이 타고 있는데 저만 안 보이시죠? 제가 지금 직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모인 이유가 뭐죠? 예 그러니까요 아, 말 길게 하지 마세요 <웃음> 제가 윤킹씨가 부셔먹는 라면을 안먹어도다 맞출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인가요? 지난 화에도 얘기했듯이 취미입니다 저는 네. 라면만을 위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365일 중에 368일 동안 이것만 먹고 주소먹는 아, 라면 4백먹을 네. 자 앨런씨는 끓여먹는 <웃음> 라면안 보고 다 맞출 수 있다고요 <없죠? 웃음> <웃음> 아네 근데 이게 육킴씨가 이게 얘기를 꺼내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라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그냥 네 어? 이거 라면 안 보고 맞춘다고 그거 뭐 라믈리의 자격증도 뭐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어. 것 같긴 해요 야, 아, 내가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 <웃음> 내가 라믈리의 자격증 그거 생기면 바로 딸수 있어 고정하십시오 야, 의미를 만듭시다 네 제가 지면은 제가 회식 쏠게요. 어, 와, 뭘 소리? 와, 진짜 닥시다. 약속입니다. 앨런시 제안 받아들이십니까? 아, 나 평소에도 많이 사잖아. 아 제안 받아들이십니까? 어, <웃음> 아, 네, 오케이 그럼. 어, 오케이. 자, 재영원 씨. 아 예. 제 윤킴 씨 옆에 서 계신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저는 우리 팀의 리듬 파트로서 네. 이 사람과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평소에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라면을 퍼 먹지. <웃음> 평소에 라면의 달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저에게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 부서 먹는 라면의 달인이다? 그를 믿습니다 예, 오늘도 부서 먹는 라면을 다 맞추는 달인! <웃음> <웃음> <웃음> 자, 제 A.G. 씨 앨런 씨 옆에 지금 계신데 네. 앨런 씨를 지지하십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노바독스의 두뇌 앨런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웬만한 말은 다 맞아왔기 때문에 어, 오늘 안경도 쓰시고 척척박사 같은 느낌이라 맞습니다 어이 네. 믿습니다 내 네. 말은 그러면 맞아온 게네아 시끄러워요 없네. 자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시죠 이게 또야 미칩니다 뽕구야 <웃음> <웃음> <웃음> 잘들 논다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어, 기온 안되네요 앨런시부터 네. 왼쪽이 1번 오른쪽이 5번 1,2,3,4,5 순서인데요 네. 하나씩 드시면서 어떤 라면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시죠 뭐, 자, 뭐, 이걸 드시죠 아, 그래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근데 잠깐만 <웃음> 먹는 게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야, 여기 있습니다 그냥 먹어야지 아, 그래, 니다 <웃음> 저 표정으로 먹보니까 되게, 되게 귀엽다고 해야 되나? <웃음> <웃음> <웃음> Sorry. <웃음> 음, 야 배고픈데 맛있다. <웃음> <웃음> 이1 번인가? 어, 네. 진라면. 1번 진라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어떻게 넣어야 돼? 아, 어, 여기 놔주시면 돼. 똑같은 거 같지 1번이랑? 아 방정 분량 늘어난다고 <웃음> 똑같은 거를 해도 돼요 아 그래? 왜? 네. 시험 볼때3 3 3 3 3 3 3 2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이따가 답변할게 1번부터 이거. 5번 빠가지는 <웃음> 이따가 답변할게 이거 어, 딱한 어. 번 먹어보고 이미 말한 것도 수정은 할수 있어요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 오케이. 네, 여기 3번이 있습니다 음. 이거 쇠고기면 어말고 음. 보니까 막 다섯 개다 똑같은 걸, 거여가지고 막 아, 2조. 다, 다 똑같은 것만 먹고. 이건 신라면이고요. 이건 안성탕면이네요. 2조. 맛 그래서... <웃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막? 일단 뭐...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네. 잠깐만. 잠깐만. 5번, 5번 드릴까요? 어. 청아. 청 <웃음> 뭐라고? 청아, 심청. <웃음> 아, 그래. 음, 이번 이번도 신라면으로 할게요. 뭐 네. 어, 네. 비슷한데 모르겠어. 네, 똑같은 걸로 했을 아니. 수도 있죠. 그죠? 세 번째가 네. 삼양라면이고 삼양 라면, 새고기면에서 어. 바꾼 어. 거네요. 네 번째가 새고기면이고, 아 지금, 음, 어세 번째 새고기면이고, 네, 네 자, 번째가 삼양 라면이고, 미안해요. <웃음>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열라면. 화룡 그의 <웃음> <웃음> <웃음> 잠깐 한숨 쉬었는데? <웃음> <웃음> <웃음> 그의 정답률은 어떻게 될까요 한숨 쉬었는데? 끝났어요. <웃음> <웃음> 끝났어요. <웃음> <웃음> 자 이제 다음 타자 윤킴씨를 모시러 가시죠. <웃음> 네. 자 이제 2번 타자 융심씨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전에 네. 네. 안 돼? 이쁘죠? 아니요? 네 1번 가시죠 탈수 <웃음> <웃음> 하는 건데 자기 전에 전을 좀더 올리시고요 이렇게 적어? 많이 주면 안 돼? 위에 빵꾸나요 그러다 <웃음> <웃음> 천천히 계세요 기회는 한 번뿐 도망으면안 돼요 음 이건 쉽네요 뭔데요? 이쪽에 놓는데요네 네, 받을게요, 제가 신라면이요 네 네, 잘 받아 적어주시고요 2번만큼은 어렵다는 달인! <웃음> 과연 <웃음> 답을 맞출 것인가? 안성탕면이요 안성탕면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음. <웃음> 정말? 아이, 쏟았어요 <웃음> 스냉면이요 스냅면이라고 합니다 여기 컵 거치대에 꽂아주세요 예. 네. 4번! <웃음> 너구리요응 빠르네 섣부른 판단은 화를 불러 이렇게 해줘요 <웃음> <웃음> <웃음> 과연 그 선택은? 음? 자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왜요? 잠깐만 바꿀 수 있어? 제이홉 넌날 믿지? 저는 믿죠 네 내가 지면 회식비를 반띵하자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웃음> 딴! 4번이 네 삼양라면이었던 것 같고요 네 바꿔주시고요 그 5번은 5번이 안성탕면이었고 네 제가 2번이 안성탕면이라고 했었죠? 네응 2번하고 5번은 안성탕면 예야? Yeah. 자 그럼 이걸로 결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채점 시간에 뵙도록 하시죠 네 여러분 이제 결투가 끝났는데요 채점 시간만이 남아있습니다 전 지금 너무 슬픕니다 제발전 <웃음> <웃음> <대박이 웃음> 어떠세요? 저는, <웃음> 저는 솔직히 <결물. 웃음> 윤킹씨를 굉장히 믿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 정답은 저만 알고 <웃음> 있다는 거. 자, 그럼 1번부터 가실까요? 1번 다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엘론 씨. 진라면이죠. 신라면 신라면. 1번은. 신라면이 정답입니다. 예, 1대0. 어? <웃음> 자, 2번. 아. 엘론 씨 2번. 2번도 진라면. 윤캡 어. 씨는요? 안성탕면이요. 안성탕면? 지라면 1대1? 대단 아직 두 번째야. 아직 세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어, 거. 오케이. 자, 3번. 엘로 씨. 쇠고기면이라고 썼어요. 쇠고기면. 어. 유킴 씨. 스, 스낵면이요. 3번은? 무파마. <웃음> 어, 이럴 수가. 아 야, 여전히 스코어 유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대1. 자, 4번. LRC 사번사번 삼양라면 삼양라면 유킵시 삼양라면 삼양라면 <웃음> 과연 삼양라면 것일까?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로? 아 잠깐만 어느 정도의 확률로 삼양라면? 이거는 꽤 확실했던 거 같아요. 꽤 확실. 유킵시님 아 그리고 저도 두분다 삼양라면이라고 쓴거 보면은 지지율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대찌개면 <웃음> <웃음> <목소리도> 좀 섞어 먹어 이거 우리 못 먹어요. 최소한 먹어 본 적은 있어야 맞출 거예 아, 부대찌개 좀 먹어 봤어요. 자주 먹어. 얼마나 아, 좋아하는데 아, 부대찌개면. 맞아요. 아니요. 저 엄청 많이 먹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부대찌기면 부대찌기면 아, 아니요. 부대찌개는 안 찾드래. 자, 꼭 잡으세요. 자, 그럼 5번. 아, 마지막 5번에 따라서 이제 승부가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여기서 무슨 분하면 어떻게 돼? 무슨 분하면 뭐 둘이 알아서 뭐바이를 해서 내시던가. 오케이. <웃음> 자, 5번. 엘러 씨. 열라면이요. 열라면 윤킴 씨. 회식비 반 내줘. <웃음> 아성 탕면이요. 아성 탕면. 아선탄면. 자, 5번. <웃음> 저는 저쪽에 붙고 싶은데. 광고. 아. <웃음> 아, 아. <웃음> 야, 5번. 보통 이럴 때 광고가 나가더라고. 자, 5번은 스낵면이었습니다. 1대일로 무승부가 났습니다. 음. 여러분, 회식은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반 반반 반반 아, 인정, 인정 반반? 정 못합니다 인정 못하면 6김치가 혼자 자내 10점 11점 1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16점 17점